오늘 한 가지만 더 운동을 이게 세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왜냐면은왜 센터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얘기네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근데 다 그런 분위기야 직접적으로 권위를 받았거나 그러면 그때 슬며시 해놓으십시오 <끝> <끝>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직급 도전에 뭐 비법 뭐 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뭐 애터미 하는데 무슨 비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시스템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한간에 많은 분들이 어 성공 비법을 알아냈다 드디어 알아냈다 그러고 어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러고 저도 했더니 여기 자막에 올라가 올라가서 이거 보이시죠 4 플러스 1 플러스 뭐뭐 3 플러스 1 이걸 보고 비법을 알아냈다고 감탄을 하고 이거에 열심히 맹정하는 분들이 제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거기 하수인이 돼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포스터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무지 막대하게 3 플러스 1 4 플러스 1뭐5 플러스 1 아주 다양하게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누군가 했어요 그것도 총장급이랍니다. 뭐 어느 지역이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지만 은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고 이미 본사에 접수가 됐다고 그런 겁니다. 본사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얘기 한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 제가 무슨 감시자도 아니고 등대지기도 아닌데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면 저도 되게 웃기, 웃겨요. 근데 이게 비법이랍니다. 자 이게 왜 비법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브먼트로 이렇게 운동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걸 보내 오셨어요. 아주 보고, 아니 이제 겁, 겁 없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하네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한다. 그게 비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애터미성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완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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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해도 잘안 먹힌 사람도 있고,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여태껏 해서, 요번에 직급자가 아주 우르르 나옵니다. 이게 거의 크라운, 뭐, 8월, 어, 8월 석세스 아카데미에 거의 뭐 확정, 크라운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가 이거를 상시적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센터들을 갖다가 많이 울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크라운 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크라운 돼가지고, 또그 밑에 그럼 크라운이 되니까 본부장이 몇 명이고 총장이 몇 명이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크라운 한병나 가는데 세일즈 마스터가 300명인가 400명인가 그것까지 다 분석해서 거기 그룹원들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딱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유튜브에다가 맨날 애터미 이렇게 찍어놓은 것만 이렇게 눌러보시면 거기 거 제가 많이 나오죠 거기 그거 말고 애터미 직급 도전 검색창에 그렇게 찍어보시면 거기 저도 나오긴 하지만 저 말고 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그 부분들이 거든요 아 말은 그렇게 안하지만 뭐 정치를 하라는 동, 그죠죠 하우 그 예비 크라운 님한테 뭐 비법을 뭐안뭐뭐 뭐, 뭐, 뭐, 정치를 하라는 걸 배웠대요 애터미가 정치에서 된다고 요 우리가 뭐 정치가 들입니까 정치꾼들 입니까 이거는 자영사업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진짜 양심바르게 올곧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할게요. 최재천인가 거기 그 강사가 유명한신문이죠 빅퀘스천에서 나온 얘기를 저는 이미 동감하고 있던 말인데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그 사람한테 일단 호감이 가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많네 뭐 같은 취미가 같다든가 뭐 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관이 같아. 요 그러면 더 친해지기가 쉽고 인간관계를 맺고 굉장히 오래 가고 싶거나 그러죠. 그런 호감도 느끼고 다 좋은데, 그런데 왠지 진정성이 없어 보여. 가끔 거짓말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그분하고 영원히 가겠습니까? 아무리 이해관계도 맞아, 가치관도 좋아, 뭐도 좋아, 좋아하더라도. 그렇죠. 는데 왠지 저 사람은 진정성이 좀 없네. 그러면 결국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거나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 뭐 매력 뭐 등등 등 하더라도 그거를 그분하고 오래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영원한 나의 지기가 되느냐 이거는 사실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비법이라는 게이 진정성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사원에서 그렇게 그냥 창업 초기서부터 여태까지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초보자분들이 야 무슨 회사 사원, 다단계 회사 사원이 이러냐 그래서 사원보고 했다고 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박한혜 회장님 들으니까 아, 저분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거 보면 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철저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지금 주제 여기 올라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애터미 4 플러스 1의 의미 그럼 뭐 4개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아니요 근데 뭐 그거 뭐, 생, 생경하게, 생경한 얘기도 아니구만, 옛날부터 다 했었는데, 우리는 해도 잘안 되던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게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법이라고 그러고, 저는 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4 플러스 1. 그러면은, 직급 도전을 하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밑에 3, 400명이 움직여야 크라운이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밑에 세일즈 마스터가 하부가 안 나오는 데가 어떻게 거기가 됩니까? 그것도 동시에 15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부 조직을 갖다가 먼저 그게 한 20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그 조짐이 보여야지 하지 걔네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무기가 됩니다. 아주 철저한 무기가 돼요. 자, 누구나 처음에 나와서 해머님 좋아. 아유, 난 사업엔 관심 없지만. 아니, 들어보니까 사업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이런 얘기 했는데 뭔가 좀 해,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사, 사는 거죠? 사는 게 뭐겠어요? 해모임이죠. 그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한 세트 8만 4천 원에 살까? 그 사람들은 비비 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아니, 네 세트를 30만 6천 원에 샀는데, 옛날에는 뭐 30만 6천 원, 뭐, 뭐, 한 세트 사면 1사만 원이 마라고 그랬는데, 어우, 요즘 뭐 8만 4천 원이니까 별 차이 안 나네. 그래서, 아, 난 일단 한 개서부터 사보고. 그거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걱정할 때 거기에 난데없이 4 플러스 1이 들어옵니다. 아, 8만 4천 원짜리가 하나 더 준대. 그렇지 않아도 4세트를 살까? 1세트를 살까? 4세트 살까?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세트로 전 넣으면 혁가닥합니다. 그러면 15만 3천 p 비들이몇 명이 에,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먼저 확보가 돼야 아! 4플이스 1에 먹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서 15만 3천 pb 곱하기 얼마가 돼야지 대충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부서부터 그렇게 하는데 4플이스 1의 그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 더 주니까 좋아 뭐 어떤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센터들은 쟤네들이 저게 항상 저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 사람들 진짜 아주 그냥 막 불만 불평이 많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에 아랑곳 없어요 지들만 쟤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급 도전하는게 일개 팀장도 아니고 크라운이라는 크라운 같은 그 최상위는 아니지만 바로 그, 그건데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그게 시,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는 건 아닌다면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애터미 직급 도전이라고 검색창에 치고 들어가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 맥락을 그게 말은 아주 이렇게 이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애들로서 표현한 것 같지만 거의 음이론적으로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 그룹에 앉아 있는 사람들 나는 어떡게 하는 얘기야? 이번에 또 가상계좌 터서 또돈 얼마를 써야 되겠네? 얼마 하나면 또 내가 눈치 보이겠네? 아주 그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저 아주 화면만 봐도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 이런 거안 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들 하네. 그니 그쪽이 요번 8월달에 그쪽에서 줄줄이서 타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애터미 직급도전에 나와 있는 그 방송편들을 갖다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재미사말이도 결론 짓겠는데 4 플러스 1은 그런 흉측한 생각 흉측한 수법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의 더 흉측한 그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데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 주변 센터에서 나는 어차피 Q만 달성했지 그러니까 30만 피비만 내가 했는데 한쪽에서는 30만이 나오는데 이쪽에 안 나와서 몇번 놓치고 그러다가 이게 이래저래 안맞아서 그러니까 6만, 6만 원도 못 받아. 그런데 그쪽 센터에서 4플러 2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덜렁 잡아서 하나 더 준다는 김에 그거를 받아서 또 그걸 열심히 팔아요. 그 옆에 있는 센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밀들였네.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로부터 3, 4개월 뒤딴 사람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 센터가 있어요. 즉 라인 유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라인 유도의 수단입니다. 내가 뭐 언제 유도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 재판매 제가 단한 건도 안 했으니까 저저 저 뭐라고 할거 없을걸요? 우리 그룹은 그런 거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오케이 발이막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아주 단상을 누비입니다석세스 아카데미 흰옷 입고 나와서 뭐 애터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가정스럽게 짝이 없죠. 4 플러스 2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은 그리고 애터미 직급 도전 그 편을 쭉 이렇게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그리고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내 그룹은 크라운 소프트갖고쭈 이렇게 줄줄이 사탕 나오지만 그 옆에 있는 센터들은 전부곡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면 된다는 그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애터미의 터미 가치는 제품, 그것도 제일 중요한 행운의 가치는 인터넷 재판매에서 5만 5천 원, 5만 몇천원에 파는 거나 4플러스 이래갖고 만 원씩 떨어뜨리거나 같은 효과를 갖고 어떻게 보면 더그 수법이 첫 번째 최악인 애들 있죠. 들어오자마자 사기 쳐가지고 카드 긁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판매사는 가봐야 됩니다. 그래갖고 해서 물건을 확보해갖고 바로 벤더들한테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뭐 이런 애들. 그건 처음에 사기, 협잡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가 우리 국관에 있는 거를 우리의 경쟁사인 쿠팡의 국관으로 그냥 선착순으로 갖다주는. 이건 간첩도 아니고 첩자도 아니고 그 인간들이 가장 못된 인간들이죠. 애터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우글우글해요. 직급도전 안하는 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몇명 될까요 아니 썩어도 아주 그냥 너무나도 썩었어 이게 뭐 치유불가 그 정도로 썩었거든요 그니까 러 두고보세요 근데 이두 번째 4프라스스 우리는 인터넷 재판매 같은 데다가 물건 팔고 해서 똥값 안 만들거든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러신 분들 그분들이 4 플러스 1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빼박이죠 빼박이라고 그러죠 이제 겁없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것도 총장식이나 됐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해서 이번에 본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한번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에서 사기, 협잡 도둑질을 갖다가 밥 먹듯이 문관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인터넷 재판매 쪽으로 올리지는 않았으니까 이분들은 이4 플러스 1의 무기를 가지고 제품값을 똥값을 만들고 재판매만 아니지 가격을 낮추고 똥값을 만드는데 1차 기여두 번째 이거 가지고 라인 유도까지 합니다. 너네는 그런 거안 하잖아? 우리는 이거 상시로하거든 이게 국장되고 뭐된 사람들이 직급 수당받은 거 우리는 재심합력하냐? 팀워가냐? 우린 뿌려준다니까 그한 박스, 두 박스, 한 박스씩 주는 거를 그 사람들이 다 내려준다고 공략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부가 결정이 되면 아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 그걸 잡아서 디데이를 잡아서 한달 전, 한달반 전부터 서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예비 크라운이니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을 거기 나와서 찬조 발언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크라운 달성하네요. 그것도 아주 귀중한 따님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30대 초반에 있는 딸한테 그런 수법이나 가르쳐주고 아 사회라는 게다 이런 거구나. 우리 애터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훈 한번 다시 읍조리겠습니다. 아, 영혼은 소중히 여기며 이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데 사람을 이용 안 했어요? 어떤 모르는 사람은 또다 이용했죠? 또 그냥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센터 사람들까지 유인 행위를 내가 끌어들인 적 없다니까 그 사람이 지발로 왔지. 이 어떻게 4 플러스 1, 3 플러스 회사에서 하는 프로모션 외에 이비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게릴라 전식으로 하는 이4 플러스 1, 3 플러스 1이 상시적으로 아니면 간헐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이 네트워크에서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크라운입니다. 요번에 신생 크라운이 되고 그 밑에 줄줄이 샀다 로얄 썩어도 한참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장님이 말씀하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분들이 영혼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이용하며 생각을 그런 머리로 생각을 경영해야 이용을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칠까? 그것만 생각하죠. 인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인제는 나우려는그래 그리고 애터미 직급 도전 그래갖고 거기 딱 치고 들어가면 다들 주주에서 다, 다, 다, 다, 다, 다. 얼굴만 보면 다알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지득간에는 머리 써가지고 살짝 돌려서 비틀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부 엉덩이에다가 몰아놓고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안 가면 죽어. 안 가면 국물도 없어. 왕따야. 웃으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십몇 년 동안은 그 짓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에미의 현실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그러시,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요번에 이 직급도전 애터미 직급도전 열심히 보시고 봐갖고 여러분들의 공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1 플러스 1 운동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원클릭 해서 자꾸만 그 지금 우리 집사람도 그거 합니다 하루에 다 클릭합니다 여러 분데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충전금 빠져나가게 오늘 한 가지만 더 운동을 얘기해서 이게 세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요거만 제가 얘기하고 다음에 요거 보충설명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뭐냐면은 직급 유도로 하고 그거 모르는 에이전트 나온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분들한테 알쏭달쏭하게 직급 유도하고 직접적으로 직급 유도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직급 도전 하라고 이미 저 크라운 되신 분은야뭐 넘어갔으니까 할수 없지만 앞으로도 그것도 열받아서 옆에서 하는데들 모방 범죄적 모방식으로 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빼박 증거까지 확실히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워낙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고 권리가 보장되니까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빼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비슷한 얘기 왜큰 아카데미나 이런 데 가서 회장님 이 얘기하시고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왜 센터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봐도 아닌 얘기네. 너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근데 다 그런 분위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권위를 받았거나 그러면 그때 슬며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놓으십시오. 그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운동입니다. 녹음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게 증거자료가 돼서 그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거 안 써도 괜찮아요. 녹음만 해놓으세요. 우리가 일반인들인데 누가 녹음한 거 가지고 뭐 어디에서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녹음해 놨어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전개하면 저의 팬들 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저희 집사람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10개씩 클릭합니다. 이러신 분들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녹음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직급도전파 애들이 야, 이제는 함부로 얘기 못 하겠네.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녹음하세요.